서프라이즈라더니 고작 이런 일로 바쁜 마녀를 불러? 게다가 신부가 되어달라고? 혹시 달팽이가 되는 묘약이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야? 뭘 그렇게 빤니 봐? 옷이 안 어울린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? 그런 이빨인 소리는 그만해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긴 하고 애 취급하는 거야 뭐야 플루토 준비됐지? 화동은 플루토가 할 거야 잠자는 마녀는 누가 깨워줄래? 응, 음, 나 진짜 결혼해? 가지직 쉽네! 민폐 하겠이네 예쁜 신부 처음 봐! 내 반려자 괴롭히면 가만 안 둬! 플루토, 스크래치 예쁘게 내드려! 아직 신혼이거든! 내 반려자 괴롭히면 가만 안 둬! 안돼... 우리... 예식. 우리 카페 바보들이랑 다르게 머리를 쓸줄 아네. 잠든 마녀를 깨워 혼약을 맺고 악나란 종신계약서에 사인할 망령을 함께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라. 그 선택 마음에 들어?